6세트네 해야지 네네할때다 공간별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줬는데 거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못 들어오면 이제 다 적어가지고 남은 거다뛰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해야지 네자반 네. 나눠서 반은 저쪽 반은 이쪽으로 갑시다 네. 자 시간 말일게 100m 18초 440, 301분 8초, 401분 30초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못 들어와도 힘드니까요 이렇게 오늘부터는 못 들어오면 힘들겠지만 다 완료하고 호텔 뛰어서 복귀하는 걸로 합시다 다, 네, 다 초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돼 네. 아! 할수 있어 이거 계산을 해서 짠 거라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니까 야 준비됐나? 그래 앞으로 가자 준비 고! I fight 어 v e 때 y t h i n 어때 e t t 자, 이번엔 여기서 출발해서 도 아까 어떤 중간 거. 자, 같이 가고! 하자 준비. 고. 자갑시다 고, 하 돼. 뭐해 거는? 안쉬고 빠질 것 같다. 차에 너무 많 빠지. 4개 빠지. 숨소리밖에 없죠? 심, 심, 심. <웃음>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거든. 재밌습니다. 그러는가좀앉안아서 치료받고 했는데 조금 더 하기 전에 좀 끊어서 좀 차를 게다가 괜찮았습니다 어어 심한 거 같이 가습니 쏜다! 스케치로? 끝까놓으아피하려면업체에자잖아요 혼자 충전 충전! 어쨌든 부안좋은데 제가 걸을 죠 하루하루 레전드 게임 카메라 제가 틀게요 <웃음> 한 세트만 같이 세요 카메라 <웃음> 제가 또뛰어드게요한세트 같이 뛰어세요지지키고 와! 음. 말이 에? 이안 나가면. 나네 나도 나도 나도 나게자 준비, 도이팅 나도 우 차이가 너무 나이나네나디 님이랑 우리 애들. 도 어디 빠졌어? 여기 또 다른 조가 열심히 뛰고있어 <놀람> 에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한번더 버텨 자 라스트 마지막 400하나면 이제 끝이다 오늘 자 힘내자 힘내자 자 갑시다 이거 가지막 화이팅 자, 저로 걸어가자, 걸어가자 아. 끝내자 알수, 알수, 알수, 알수. 아, 왜난 밭만 안 올라오냐 아, 아 근데 이는왜이렇는거 이제는 상관5이시간 됐는데 한 10분에 네. 세형한 10분이니까 네. 뭐한한 10분에 어, 그 전에 뭐한 50분에 캐치바을 해야 돼한 10분에 딱들어와어 그렇지 시간 먹고 다시 그, 얘기해을이이 칼이... 텁텁하게 안 마시는 거 윤동이하고 그... 네. 알았지? 네, 네. 어, 나머지들은 뭐 캐치바 하고 있다 올라가면 되니까 어, 다 어. 똑같이 해. 똑같이 어. 어. 어. I don't t h a n afford e e m